tv조선 미스터트롯2 활어보이스 박지현이 밤늦은 시각 누군가와 심야 데이트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바로 박지현은 미스터트롯2 본선 4차전을 앞두고 상대 참가자인 윤 준혁과 경연을 준비하는 모습인데요. 본선 4차전에서 맞붙게 된윤 준혁과 함께 듀엣 무대를 앞두고 밤늦은 시간 차 안에서 의견을 나누는 현장이 포착되었습니다. 윤준혁과 박지현은 무대를 준비하며 단둘이 어떤 얘기를 나눴을지 궁금증이 모아집니다. 근처를 지나가던 사람들에 의하면 대학부에서 무대를 꾸미기도 했던 장민호의 사랑의 누나가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또한 박지현은 윤준혁 그리고 김용필과 라이벌 대결을 펼친 취역진과 함께 무대 뒤 화기애애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긴장했던 무대 위의 모습과는 다르게 20대 청년다운 밝고 편안한 모습입니다.